징범은 좌밥인데 <목소리> <목소리> 어.. 리브 같은 거 한대 맞아 줄수 있지. 간다한테 일단, 성공받은 거뭐 아, 오히려 안 좋은 건가? 사는 공받아서 오히려 어떻게 안 좋아? 성공받았는데 저 좋아야지. 그 같은데. 아하. 대말이 나와요. 아니, 개닭인데? 이거 멍석을개사이 직접 써보니까 좀 다르네. 처음에 뭐, 시작할 때는 좀. 어쩌면... 별로 안좋다고 생각하면 서 있는데 아니 이거 개좋아 진짜 개좋아 대응이 안되는거? 맥시나의 환생얼이면은 산투삼프랑릉도 <목소리> 아, 아, 천멀치면은 죽는거... 쪼긴거 같긴한데 대만하면 남렸어남아요남렸어남려주면안 될거야, 이제 그건남렸어 걸려지면 안될게 원이야 안걸렸어 네. 아, 그리고 자랑이 갑면그원 한이요 네. 네. 죽기 싫어가지고 해뒀는데. 미할까봐 죽기 싫어서 해뒀는데. 진짜 5등이야? 역안 죽지는, 안 죽는 건 아니죠? 상 손쉽게 쓰라 쟤가 쟤가 쟤가 쟤가 쟤가 쟤가 라가 쟤가 나가 쟤가 이제 다, 다 했거든 이거를 쓰고 황금을 하고 싶은데? 아 몰라 상관없어 지면 질게요 난 이거 안하고는 못 버티겠어 산단에 있었으니까 와, 히드라! 이거지! 큰거온다 당신의 힘을 보여줘 당신의 힘을 보여줘 역시 너야! 거길칠줄 알았다 이살다다 이거! 아니네 죽었다 죽었다 끝 사형 아, 뭐야 이거 중개인이라면 이 하수인의 값을 두둑이 챙겨줄 겁니다 <목소리> 갤리 깐부 두번 쓰고 필리 깐부 또 내면 황금 깐부로 또 거프 우우야. 역시 우주가 게임 하트. 한국 약간 아쉽긴 해.